자, 서버 이전 하려고 이제 그간 있었던 길드 탈퇴를 합니다 창고 지금 템들이 남았는데 못가져가고요더 이상 챙길 수 있는게 없네요 자, 서버 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룹 선택에서 갈 서버를 선택하시구요 서버 선택에서몇 번으로 갈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자리는 저는 이제 현재 서버꺼 이전할 서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전에 라시스트 선택했기 때문에 이전할 서버 선택하면은 라시트 아무것도 없죠 라시트에는 라시스트 걸로 되기 때문에 현재 서버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전 후에모습이고요 창고 당연히 없고 새롭게 집어넣고 지금 출석부 출석부가 초기화된 것같더라고요 신입대장으로 또 이렇게 봐줄 수있고요 출석부 이거는 이제 공지한 대로 새로운 출석부를 받습니다 저거 다 치면은 용웅등료또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 보상을 받았는데 또 받았고요 위치이동 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등록해야 됩니다 재화 아이템 다 멀쩡히 그대로 있고 친구창 다 없어졌고 거래소에 이제 새로운 서버에 맞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외 옵션도 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했던 스타일대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희귀상 어, 지역수집은 저도 희귀상 영원석은 어, 안 얻을 거니까 영웅이상을 해주고 치력도 희귀상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력 어, 건들 거 없을 것 같고요 소환수 부분에서 빠른 교체 등도 이거 생겼죠 순서대로 누르니까 나옵니다. 내가 먼저 누른거에 대해서 번호표가 붙고요 소환수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탈 것도 있나? 아 역시 탈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영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탈 것은 뭐 따로 등록할게 없어 보이네요 자 이제 확인할게 동료 토벌 일괄파견 어떻게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맵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여기에 나오는게 아니고 맵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맵에 들어가셔서 여기 GPS 마크 밑에 있는 사람 모양 요걸 누르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이시나요? 맵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붕괴 사막 쪽 지금 토벌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남부 선택하시고 붕괴 사막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높은 등급을 할지 낮은 등급을 할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어 동료 파견 능력 제외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냥도 보낼 거고 채집도 보낼 거고 어 내임드톱을 보낼 거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하시면은 톱을 보내는 동료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권장전투력은 내가 보낼 권장전투력 그거 체크하는 건데 어 대부분 그냥 올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금 새로 저도 서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채집도 해야돼서 사냥은 좀 빼고 채집동료 제외한 다음에 설정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해당 3개의 동료는 어, 채집 능력이 없나보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파견 분위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붕괴 사막에 있는 3개의 지역 다 보내줬구요 그 다음에 기만의 분지 채집 설정 저장 뭐지? 저장이 안되는데? 다시 다시, 기만의 분지. 어? 저장이 안 되네요. 이조 저장이 안 돼. 아, 어, 지금 채집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의 수.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실루나스도 되는지 봐야겠죠? 남부. 톨란 분지 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어 톨란 같은 경우는 어 저는 60, 60번 쪽은 제가 직접 돌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되거든요 취소는 여기서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소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맵에 가서 포기를 눌러서 하는 것 같네요 그러지 이벤트로 생긴 별자리 주는 화운의 땅자 이게 새롭게 생긴 건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화운의 땅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어스름 용암산 땅거미 서원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서로 시간을 공유해요. 한 시간짜리로 어 이게 왜 이벤트 전용 맵으로 따로 난게 아니고 어왜 이걸 하나로 합쳐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V4 상점에서 일반 상점 그리고 1일 한정에서 이 화운의 땅 시간 충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개당 300잼으로 1일 한정 600잼으로 두 개로 구매할 수 있고요. 어 시간은 30분으로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은 600잼에 1시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죠 어, 여기서 나오는 템들은 기존에 화운의 땅 수집 전용 조각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력의 근원 그 다음 별자리 그 다음에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습니다 어, 네임들을 잡아도 아무런 템을 안줘요 지금 이게 지금 오류인지 일부러 이렇게 만는건지 모르겠지만 템 드랍이 전혀 안되는 황혼의 땅입니다 어, 대신 요건 좀 많이 뜨네요 지금 잘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의 40분 동안 돌렸는데 20개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11개? 어 이제 12개째 이렇게 먹고 있네요 무과금은 무조건 돌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슬로건은 어 그러고 보니까 슬로건이 안보이네 자 여기 마지막 아 여기 있네요 87만 9천 여길 돌아야 되네 아 76만도 나오고요아딱 60만까지 안나오는구나 70만부터 이 별자리 슬롯 변경권 요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76만부터요 아 이거 큰일인걸 지금 전투력이 저기서 누르면은 사냥 속도가 훨씬 느려가지고 포기야 해 되나 싶네요 일단 별자리 많이 얻은 다음에 전 요거 슬롯부터 맞춰야 돼가지고 다음은 이제 신규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롭게 신규 패키지 칸에 새로운 템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두 개는 별조각이 들어있어요. 희귀 별조각 선택상자 5개와 눈부신 미지의 운석 30개, 그 다음에 별조각 슬롯 변경권 25개, 그 다음에 희귀의 소지증표 9개가 들어있네요. 어, 희귀 별조각 선택상자는 말 그대로 희귀 등급 별조각, 원하는 거 5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미지의 운석 30개짜리는 1번부터 영웅까지, 나 120만 쪽에서 드랍 가능했던 그 상자구요 한마디로 랜덤이죠 랜덤 선택 5개 이거는 한정 어, 한개 정 밖에 구매가 안되네요 슬롯은 총 11개가 되니까 어, 요거 한개 산다고 다 맞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 11,000원짜리는 어, 희귀별 조각 선택 한개가 추가 되니까다 구매한다면 총 6개를 선택해서 맞출 수 있겠네요 이 눈부신 미지의 운석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가 뜨고 어, 합성해서 또 원하는 부위가 뜨길 바라야겠네요 그 외에는 미지용석 60개가 들어간 각인석 각인석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카셀의 골드 각인석 주번니 해가지고 기본 천만 골드가 들어있고요 어, 행운의 골드 상자 3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1 1 0원짜리 패키지고요 어, 이 행운의 골드 상자는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희귀, 영웅 이렇게 3개 등급이고요 일반 등급은 700만 골드까지 희귀 등급은 5천만 골드까지 영웅 등급이 1억 골드까지 나오게 되네요 어, 계정 구매 5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드 패키지라고 이렇게 새롭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세개 전부 다 계정 한정 한 번씩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성은 만천 원짜리 두 개, 삼만 삼천 원짜리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구매 시에 어, 천만 골드 받고 어, 행운의 골드 상자 세개 그리고 길드원 모두에게 특별 골드 상자 한 개로 준다고 되어 있네요. 특별 골드 상자, 어, 특별 골드 상자는 어떤 건지. 어, 여긴 적혀있지 않네요. 어, 특별 골드 상자. 이거는, 요것도 그냥 행운의 골드 상자랑 비슷한 상자겠죠? 이건 직접 구매해야지 알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길드 만찬 20개. 그리고, 길드원 모두에게 길드 만찬 1개. 그 다음에, 위치동 주문서 30개. 그 다음에, 희귀 수집의 증표 3개를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마지막에 있던 33,000짜리는 미지의 운석 60개에, 길드원 모두에게 미지의 운석 1개씩 주고요. 길드 제작 비법서 5개, 치력의 근원 300개. 어 나머지 구성은 별론데 그냥 미지의 운석 60개를 산다고 보면 되고요 요것도 어, 길드 만찬 길드 만찬 요리 같은데 저 굳이 구성이 그렇게 알차진 않습니다 가운데 거는 어 진짜 이거는 뭐꼭 사야되나 싶을 정도로 구성이 별로고요 골드는 랜덤 상자로 주는 거 같으니까 길드원드 중에서 랜덤으로 좀 대박나라고 구매도 가능할 것 같네요 헤렌디아 어, 파업스토어에도 이렇게 신규 패키지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 9월 21일까지 한정 판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33,000원에 1억 골드 이거는 1억 골드 확정으로 구매 가능한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 또 나왔네요 55,000원에 영웅 스킬 교본 3개 그 다음에 희귀 스킬 교본 선택 10개 어, 그리고 희귀 패시브 스킬 아 패시브 스킬은 선택이 안 붙어 있네요 이번에는 일반 고급 선택 상자가 아닌 희귀 패시브 스킬입니다.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구성이 바뀌니까 이것도 구매할 만하네요. 일단 영웅 선택을 세번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희귀 선택 10번도 가능하고 요 희귀 패시브 랜덤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이미 투력 높으신 분들은 힘의 증폭, 방어 증폭 같은 경우는 패시브 다 찍었을 건데 분명히 랜덤이기 때문에 힘증, 방증, 생증... 요거 세개가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10개 중에서 과연 쾌속 반격, 피해 역공, 그리고 공격력 강화 교본 과연 요세개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올지 그 다음은 축복받은 강화 조문서 선택상자 다섯 개입니다 무려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는 55,000원에 이번에는 축복받은 강화 조문서 선택상자 세개그 다음에 상념의 강의석 300개 그 다음에 희귀수집 15개 이거 뭐가 다른거지? 선택상자 다섯 개와 이건 3개인데 가격은 똑같네요 아 두번째 2에서는 이제 문양, 봉인함, 수정, 망토까지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한마디로 장비꺼 섯개그 다음에 악세, 아티팩트꺼 세개 요렇게 두개 구매하라고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강화 주문서 선택상자 요거는 2니까 전부 다 가능하겠네요 어 맞네 다 가능하네 여기는 세개씩 계정한정 세번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악마토벌 패키지 요거는 굳이 살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원석 정화수 패키지 축복의 영원석 정화수 10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신화 도전하는 정화수죠 그 다음에 7억의 영원석 전설 등급 6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33,000원 구성에 10개 괜찮죠 확실히 점점 값어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속성장 패키지 여기는 어 변한 거 없고요 트랑제주화에서는 더 크게 변화 없고 봉인함 강화 주면서 수정 강화 주면서 이렇게 축복받은 등급으로 두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로 누르시면은 어느 강화 단계에서 몇 단계씩 올라가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장 패키지에서 33,000원에 미지의 운석 40개짜리 주간 한정 3번으로 구매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반 상점에 별자리 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골드로 희귀 등급까지 나오는 별자리 운석 두 개를 구매 가능하게 됐고요 아 상자를 안 주고 바로 이렇게 뽑기식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눈부신 미지의운석도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일반 등급 아또 힘이 아니네 와 이거 잼으로 엄청 판다 별조각 역시 예상했던 대로 패키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별조각 슬로그 10개 묶음짜리 요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200잼으로 무한대 구매가 가능하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팔고 있죠 그리고 카세레 골드마켓 어, 요거 사라될줄 알았는데 아직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 추가된 건 없고, 일일 한정해서 요거, 화운의 땅, 시간 충전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벤트 상점에 버닝의 시작, 여기서 버닝 포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0%는 85레벨까지 성장할 때 필요한 거고요 2000%는 95레벨까지 필요한 포션입니다. 어또 이렇게 보면은 레벨 95레벨까지 지금 푸는 것 같죠, 느낌이. 100레벨 때 진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기간 언제까지 파는지 모르겠지만 또 캐릭터 이름 변경권이 나왔어요. 2000잼에 저번하고 가격 똑같이 팔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변함이 없네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자리로 과금 패키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서버 이전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창고에 있는 템 전부 다 가져올 수 없고요. 저번 영상에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신규 패키지와 동료 일가팔견 등 편의 기능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